자 반스 네. 광고 들어 팟. 게 반스 자 시작해볼까요? 야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 것은? 아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동백 아저씨 이거 대본 봐도 되나? 이게 애가 나한테 아이가 나한테 문서 아저씨였던데 학교에 문자시 한번손 이문 장면이지? 아. 기억이 안 나. 너무 힘들어 전화해. 아 진짜 몇등인지 잠깐만 190몇 등인데 160명인지 170명인지 기억이 안 나네? 내가 이 별처럼이라는 음악하고 그대라서랑 이거 두 개다 내가 출연한 게 아닌데? 와 이거 진짜 무한다 오케이 끝 해볼까요? 채점 자일 번에 3번 오케이 이 번에 4번 오케이 한 번에 오번 오케이 사 번에 이번땡 원에 1번. 어? 아, 낚였어. <웃음> 아 문제에 낚였어. <나> <웃음> 땡. 그래. 아. 6번. 이게 이이 이 콘돔을 장갑에 말아서 넣었다 저. 6번에 4번. <웃음> <웃음> 반타다가 잡네요. 4번이요? 네. 네. 음. 여기다가 그게 아니고 1, 2, 3, 4 ㄴ, ㄷ, ㄹ, ㄹ 해놓고 5번 썼어 최적으로 시험 못 보는 사인데와 정답! <웃음> 다시 갈게요 1번에 3번 아 오케이 2번에 4번 오케이 이건 뭐 유승혜 영역인데 뭐 3번에 5번 1번 5번인데 음. 세기 네. <웃음> 아... 세모. 세모. 세 세모. 세모. 세모. 오케이 0.5점 4번에 1번 오케이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모세다자승호 영역은 반타자. 됐고요 그리고 이승우 영역은 몇 점이야 이게 하나 하나 반 틀려 아반개 틀렸어요 반개 끝. 아. 음.. 이게 말면 아예 이렇게.. 세 분한테 1권, 2권, 3권 이렇게 한 세트 시킨거죠? 아! 그리고, 한분 한테 는이것까지다드려졌 다. 음, 뭐, 좋아요. 잘한 <웃음> 잘한 시험지 시험지는 아니지만 자, 좀... 만네 메모리 시트를 사랑해 주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를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어, 웹툰 원작인 어, 이 책을 제가 사인을 해서 어,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사실 이것도 어,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벌써 6회나 방송했어요. 오늘 날짜로. 네, 앞으로 어,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어, 더 재밌고 더 스케일이 커요. 네, 그리고 저, 찍은 저희도 사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저도 재밌고 만족스러운 걸 알기에 힘들어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늦은 시간에 무섭겠지만 드라마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